심한적 없었죠. 몰랐어요. 난 내가 네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. 난 눈부시니까. 한참 동안 찾았던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. 보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,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, 별, 몰랐어요 난, 내가, 개똥 벌레, 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, 빛날 테니까 빛나? 얼마나, 빛나? 반짝반짝 반짝. <웃음> <신명 Duygusal> 내 머리가 내려가네 머리가 빠져가네 주름도 늘어가네 나는 내 머리가 내려가네 장가도 못 갔는데 조금씩 썩어가네 yeah, 감사합니다.